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강하게 만듭니다 화이팅 그리고 위에 화면을 터치 를 하시면 점 3개가 나옵니다 그 점을 누르시면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그 자막 기능을 누르시면 한국어 또는 영어의 자막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뭐 배우자 분 주무셔 가지고 못 보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막으로 시청하시면 충분히 여러 번 돌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아이언 시리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7번 아이언 즉 미들 아이언 레슨을 해 드렸는데 뭐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오늘은 롱 아이언 제가 4번 아이언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번호가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4번 아이언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롱 아이언을 친다는 거 그리고 요즘 클럽들이 4번 아이언이 거의 옵션으로 보통 나오죠 예전에는 3번부터 나오다가 3번을 빼고 3번이 옵션 이었는데 요즘 은 유틸리티 클럽 하이브리드 클럽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롱아이언을 안 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번 아이언은 대체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5번이나 4번 아이언 롱아이언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 아, 롱아이언만 치면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병호 골프학교는 골프 학교입니다. 뭐 어떠한 요령만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때로는 어,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스타일 알겠지만 저는 고지식한 교수가는 아닙니다. 쇼다이언, 미들아이언, 롱아이언을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제 의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롱아이언의 셋업은 어떻게 될까요? 롱아이언의 셋업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른발 안쪽에다가 둡니다. 그죠그 스몰 스윙이니까 발도 좁히고 최대한 가까이서죠. 왜? 우리 우드와 유틸리티 클럽을 칠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점점 익숙해진 후에 나의 거리를 찾는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이 친구가 설명을 할때 맥락이 상당히 비슷한데 어, 우드 설명할 때도 가까이 서서 숏뭐이뭐 뭐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스윙으로 키우더니 이롱아언까지 오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네 라고 한다면 골프가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쉽다 아 골프는 어렵죠 사실은 골프 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골프 스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어렵지 않다고 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누구나 70, 8 0점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50점, 4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어, 오른발 안쪽으로 굉장히 그 좁게 섰죠. 그리고 이제 롱하연이가 굉장히 선 느낌일 거예요. 자, 이거 거리 싸움인데 이게 사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접어. 펴 했더니 당연히 볼은 낮게 가고 이 도는 각도가 장난이 아니죠. 제가 쇼다이언 레슨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쇼다이언을 칠 때는 휘는 각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로프트가 크기 때문에 공이 맞는 순간 위로 튀어 올라가는 쪽에 힘을 빼앗기기 때문에 좌우로 도는 건 아무래도 양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봅니다 다시 굉장히 좁게 선 상태에서 접어 펴 그래도 쫙 도는 각도가 그래요 제가 미드 아이언 칠번 아이언 칠때한185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4번 아이언은 스몰 스윙으로 하니까 한200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들 스윙으로 갑니다 공이 신 똑같고 좀 뒤로 물러서고 어깨는 이발 사이에 싹 들어갈 수 있게 그니까 발을 딱 나눴을 때 어깨 끝선이 이렇게 딱 끝에 걸리게끔 그 정도가 이제 미들 스윙의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죠 이 상태에서 자 접어 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측으로 조금 밀어치는 형태가 됐고 그리고 갔더니 한 이백 한십 미터 정도 나가는 아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롱아연을 치게 되면 조금 더 세게 치는 건 있어요. 실전에서는. 자, 이번에는 빅 스윙이죠. 빅 스윙을 할 때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 이번에 쭉 쳤더니 뭐 거리는 비슷하겠는데요. 한2 0한10 5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롱아인을 접근을 하는 거죠. 어,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은 제가 그 30강을 들리면서자 어제는 스몰 스윙, 오늘은 미들 스윙, 내일은 빅 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분명히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루, 하루에 제가 하나씩 드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스몰 스윙은 여러분들 골프 인생을 넓게 본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스윙 사이즈예요. 그리고 미들 스윙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해야 되는 스윙 사이즈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답글다는 을 분들 보니까 어, 이뭐빅 스윙을 했더니 공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미들 스윙 한 2년 하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걸 하고 오셔야 돼요. 스몰 스윙으로 해서 정말 스코어링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볼, 골프, 음. 그리고 골프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미들 스윙으로 1, 2년 플레이에서 또 스코어를 멋지게 낼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빅스윙. 빅스윙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 넓게 서고 쫙 가서 이런 식으로 칠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게 보통 한, 제가 볼때 뭐, 지금은 심하게 말해서 한 각각 2년씩이다라고 했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씩은 플레이가 되는 상태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무슨 설명을 드릴 거냐면, 아, 저는요, 롱아이언을 치면은요, 공이 진짜 안 떠요. 공이 진짜 안 떠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결 방법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롱아이언뿐만 아니라 긴 클럽, 아니면 심지어 미드라이언도 볼을 못 띄우는 분들은 못 띄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어, 뭐, 쇼다이언, 미드라이언, 이제 롱아이언까지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래요. 하, 아, 이병 프로는 왜 자꾸 드라이버 가지고만 아, 레슨을 하나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사이드 블로우. 블루.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볼이 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때리는 그 느낌이었던 거죠. 그 느낌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타격법으로 뭐혀때려뭐 그러니까 손목, 골반, 어깨, 뭐 허리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맞는 걸 찾아보십시오라고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윙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아이언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스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치는 것이다. 방법적인 것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언을 시작을 하면서 막,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쇼다이언, 미드라이언, 롱아이언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롱아이언까지 레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50강에서 이 옥스윙을 마무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50강을 만들어 놓고 다음 시즌에 또 찍고 또 찍고를 하려고 했던 게 최초 계획인데 이제 앞으로 찍진 않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말 옥스윙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혼자 독학하세요. 1강부터 50강까지 보세요. 왜 퍼팅까지 다 끝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내용을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드가 시작된 이래 지금 롱아이언까지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때 스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내걸 찾는 게 여러분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 나는 공이 너무 안 떠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땅에 붙어 있는 클럽 또는 이 롱아이언 또는 아이언, 공이 뜨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레슨 하나를 그날그날 그날 끝내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아셨죠? 여러분들의 좋아요 딱 눌러주시는 그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을 힘있게 만듭니다.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